아! 자꾸 시숙처럼 들려! 그니까 러 모든 노래에서 미친 시숙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아 이제 이 노래를 멀쩡히 들을 수 없다. 이제 여러분은 동방신기와 신화의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딱딱 오늘도 어 갑자기 나 신화 노래 생각났어. 원2 3 4백투더원투 하나 둘셋넷셌 다음에 다시 원 투로 돌아와서 다시 원투 수입 뭐야? 뭐야? 가사가 대체 왜 이래? 씨메. 어! 징그러. 씨발. 왜불려 놓으래 미친놈아. 그냥 네가 쓰는 향수를 주는 건안 되냐? 틀수있게 어, 마트라고? 어존나 극혐인데 약간 좀 가사가? 가사에 태클 거는 방송. 어, 뭐야 뭐야? 어, 굉장히 지금 띠꺼운데? 어. 아, 이거 전에도 10m로 썼어? <웃음>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실컷 꼬셨는데 안온 거야. 야 와라! 와라 진짜! 셋밖에 안 산다! 진짜 셋만 샌다 진짜다! 어? 빨리 와라! 어? 씨.. 두.. 두번더 샌다! 빨리 와라! 이런 거잖아. 찌질해. <웃음> 둘.. 둘 반.. <웃음> 둘반에 반.. 그치 약간 그런 느낌. 그대만을 알겠어. 내 숨이 다 한.. <웃음> 어 맞아! 너의 결혼식 진짜 쌉소름이야! 너의 결혼식 존나 소름이다? 이거는 저번에도 존나 극딜했던 거 기억나. 이번 극딜했던 거 기억나. 자자자자 이거 이거 들어봐. 그러니까 상견롤 때왜안불렀온지알거 같은 정신머리 인정 인정. 웬 너를 이제야 만난 건지 하필 내 동생의 결혼식에서 신부가 된널 이제 난 어떡해야 하나? 뭘어떻게 어떡해, 어떡하긴 미친놈아. 뭘 어떻게 하려고? 시간을 돌리고 싶어. 존나 웃기는 시간을 돌리면 자기랑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뭐 며칠 전에 고백하게 북한 공연 갔다 빡구 당했어요? <웃음> 가사가 굉장히 지금 어 지금 굉장히 불손해. 잘 봐봐. 어 여기가 중요해 내가 너를 가졌던 걸 상상도해 투나잇? 왜 하필이면 나이시죠? 혹시 이상한 생각을 한건 아닌지? 음... 하필? 밤에? 결혼식은 낮에 하는데? 밤에? 생각을 한다? 신부를? 그날 결혼한 여자를? 음. 아주 불쏘네. 그 불손은 아주버님을 1 0월드서 숨겼어요. 인정인정. 인정. 시간 돌리면 어쩔건데. 전형적인 불손하고 불쾌한 남성의 표본. 혼자 보고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헝. 신나서 시키지시켰다고? 그러니까 야. 시간을 돌리면 자기랑 사랑에 빠질 거란 대단한 착각. 자기를 먼저 만났으면 자기랑 사귀었을 거란 착각. 바람볼 수밖에 없겠지. 아니야 만족해요. 어, 그만 만족하시고요. 예. 네. 아까 저 노래 듣다가 이거, 이걸 들으니까 뭔가 약간 그큰 상처, 그 시련이 혹시 그 동생의 부인을 사랑했던 그 추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워졌어 예전엔 난. 어? 아까 그거 듣고 이거 누르니까 뭔가 뭔가 본격적으로 약간 망상에 빠져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려고 하는 시아주버님의 모습이 떠오르는걸?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상상할 수 없던 나의 모습을? 내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엇 있냐 이러면서? 에이? 아 이게 먼저 나왔어? 아그 프리퀄일 수도 있지 그치? 왜 응? 달라졌어 나는 강해졌어 봐봐 <웃음> 뭐야 뭐야 쟤 이거 프리퀄 아니야 진짜? 가사가 가사 보면 볼수록 이상해 그게 바로 나였다고? 뭔데 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였다고 그거 아주버님? 그니까 뭔가 이 노래를 예전처럼 들을 수없 없을 것다 이제 아까 그 노래를 듣고 이 노래를 들은 것이 페인이었다 결국 네가 온던게내 모습이 아닌 걸 그치 네 모습이 아니긴 하지 너랑 결혼한 게 아니라 네 동생이랑 결혼한 거잖아 아 이게 오집이에요? 에이 신하 덕질하셨군요 어자 기다려 봐봐 여기 가사가 심상치않은게 나왔거든요 친실 같은 친실과 <웃음> 사랑 없는 사랑 속을 헤매던 널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드디어 망상병이 도져가지고 어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동생하고 결혼한 거야 어 네가 결혼한 그 결혼은 그매고 있는 거라고 이런 느낌 안들까 봐봐! 나의 꿈에 너를 초대한대! 빵상이 맞네! 너의 남자가 된 나를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얘랑 사귀는 게 아닌 거잖아 지금 그지 어? 그지 너의 결혼식 앨범에 있는 노래네 이 중독? 아 그녀 곁에서라면 무엇이 돼도 좋아요 핸드백, 손수건과 따뜻한 코트, 립스틱, 그녀 구두까지도 가로등이래도 그녀 오는 길을 볼수 있다면 막 이런 노래네요. 그녀 곁에 있다면 누구라도 되고 싶어요. 누구라도 됐잖아 시숙. 그니까 <웃음> 아주 먼님이잖아요 친구라도 아빠라도 이씨 소름 아뇨. 니 아빠? 쌉소름이죠? 네. 이거 그 하루만 네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는 그래도 좀 순한 맛이었네. 근데 이거 이거 앨범은 뭘까? 이제 신화 노래를 멀쩡하게 틀을 수 없다. 아이 까 냥냥냥. 아 자꾸 시숙처럼 들려. 네게 못했던 말말이제는. 너한테 못했던 그 말이 뭔데? 그니까. 노래에서 미친 시숙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아 이제 이노래 멀쩡히 들을 수 없다. 얜 그래도 낫네. 왜냐면 얜 시숙은 아니잖아. <웃음> <웃음> 얘는 그래도 사도는 아니라고. <웃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근데 걔랑 사귀는 거 맞니? 자꾸만 떠오르는 의구심. 일단 동생이 있는지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네 아, 얘도 안 사귀는 걸 수도 있어. 다름한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비가 주는 맛 있는 우유와... 그니까 고양이 우유 말고 다름먹는데 진짜 사귀는 거 아니다. 얘가 많이.. 봐봐. 너의 애인이 되고 싶어. 여기서 딱 멈췄다. 근데 나 저거 보고 생각한 거 아니고 고양이가 사료먹는 걸 자기, 자기 여자친구였으면 몰랐을 리가 없어. 고양이를 주변에 키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고양이 키우는 여자를 처음 좋아해 보는 거예요. 시숙의 과거네. <웃음> 안 사귀는 게 확실하네. 고양이 심지어 친하지도 않아. 왠지 알아요? 고양이를 키운다 하면은 보통 이제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헉! 고양이 귀엽겠다. 고양이들은 뭐 먹어? 뭐 이딴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는 거야. 집에 몰래 들어간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몰래 들어가고 싶어하는 건 확실해. 일기장 되고 싶고 침대가 되고 싶잖아. 점점 심각해지는 휴. 광공에서 벗어났다. 휴휴휴. 광공에서 벗어났죠? 휴. 야, 일기 쓰는 건 어떻게 알았냐? 헉? 진짜네? 이거 진짜 들어가 본거 아니야? 보통 야제 고양이 키우는데 이건 들어볼 수 있지만 야제 일기 쓴데 이런 얘기는 잘안 하잖아. 뭐쌉소름 서랍 안에 들어있다는 건또 어떻게 한 거야? 너의 오? 작은 서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거기다 넣는 줄 어떻게 한 거야? 학교에서 일기 검사하나? 이 검사한다고 해도 그 작은 서랍 속에 넣는 건 어떻게 알았어? 지금 존나 심각해. 그죠? 음. 와 이거 좀공포영한데 이제 여러분은 동방신기와 신화의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아 남자 아이돌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남자 아이돌에 질려가지고 노래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치만 내가 이 남자 아이돌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남자 아이돌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난다 근데 이 남자 아이돌한테 정이 떨어져서 내가 이거를 팍팍뜯어버리고 싶다 어? 이 노래 다시 듣고 싶지 않다 질리게 만들어 달라 바우 저에게 연락주세요 1588-5252 햇냥이 가사해석 1타강사 바로 연락주세요 네. 1 5 8 8 5이5이 노래 정떨어지기 정떨어지게하기 1타강사 원하시면 교관님 버전도 가능합니다 <웃음>